아니, 이딴걸 살고 있었다고. <웃음> 아, 졸라 웃겨. 아, 진짜. 83% 나온 게 너무 어이가 없다. 이게 싫험에래 100%가 안 나와. 냉혹한 천머리 세계. 100%는 안 나온다. 근데 내 첨부 다 벗겨지고 있어 지금보거아 하지만 아하 미쳐버리는 전머리다 이것보다 센필드 나올 수 있나? 이론상? 이론상 최고의 필드 뽑은 것 같은데. 얘 예, 아니네. 무조건 얘네 둘이 만났네, 이거. 얘가 덤이니까. 구9 9 힘차게 달려라. 빠당. 우와, 스탬 뭐야, 근데? 박세라. 하지만. 베이터가 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데이터상으로 내가 질수 없, 질수 없는 거 맞아? 일등각 때문에 일하고못할 같은데요. 선 딱대 잠깐만, 딱대. <마� consumed> <목소리> 어한카 만들었어? 뭐야? 뭔데? 한카 만들어서 뭐할수 있는데 니가? 니가 한카 만들어서 할수 있는 게 뭔데? 83.8% 뱀뱀뱀뱀~~ 히드라가 하나만 긁어주면 그렇지 자첨 천벌 리필되고. 아뿌뿌 굴? 근데 굴인데 다시 첨번 찼는데? 뿌뿌 아, 부으 아좀 아깝긴한데? 반말이요 뿌뿌뿌뿌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누가 민트, 초코들 약하다 했느냐 3대씩 10번 때리면 3 0대인 것을 아멘. 난그모엇두나스이거 이거 이 됐어. 이거 또 빨리. 다시 보니. 어 누가 배틀입니까? 시대. 죽질 않는데 제발 여기서 떠라 제발 여기서 떠라 아니 야 지금 근데 못하잖아 아아 지금 못해 지금 울림 순간부돼 아 이거 황마공 두개 뜨면 진짜 좋것 같아 미로라면서 뛰어? 짜잔 안 뜨냐? 안 뜨냐? 터은 아니었네 헬창강이도 <웃음> 독성 한방에 똑같이 평등해 아유 우삼겹 부츠부다 아, 이게 육, 육마곰이 안되네 아, 이제 나오면 어떡해. 근데 영능 눌러서? 영능 눌렀잖아. 이거 첨부되기잖아. 무조건 이기잖아. 포기할지... 아니, 씨발, 첨. 아니, 첨부대기. 아, 영능 눌렀잖아요. 이거 영능 안 나간데 어떻게 이겨, 이걸. 이런 거 잡으려고 영능 하는 건데, 내파로 아, 이거 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봐. 빨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Okay.